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로 확대해 개편했습니다. 아, 윤 후보의 문제는 후보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측근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아까 우리 김영민 최고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본부장 즉 본인 부인 장모 의혹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에서는 검사들이 재소자들의 편의를 봐주며 증언을 연, 연습시킨 사실과 윤 총장 시절 대검이 수사를 무마한 과정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불가피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그리고 도주했던 이정필씨가 검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여부가 달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영장실질심사의 결과 그리고 이정필씨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서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속도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경찰은 2013년 내사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가담한 사실을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 만난 사람 등을 포함한 내용이 내사보고서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덮어서 결국 내사가 종결됐었는데 이 사건은 바로 윤 후보와 김 씨가 결혼한 지 1년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 이후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주가 조작을 자백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역시 묻고 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또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약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인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검찰이 작년에 기소해 1심에서 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이 사건을 왜 2015년에는 최 씨만 딱 찍어서 불기소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김건희, 2015년에 최은순 어떻게 검찰 수사를 또 어떻게 검찰의 기소를 빠져나가느냐 이것 또한 밝혀져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징계를 피한 검사, 수사를 피한 가족들 이들의 공통점 모두 윤석열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이 윤석열 패밀리가 어떤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는지 또윤 후보가 이를 덮기 위해 어떤 거짓을 꾸며냈는지 감시하고 파헤쳐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